별들은 어제처럼 사랑속삭일듯 그대여 가신다니 그 말만은 말아주 아니야, 난 정말 어쩌라고, 어쩌라고 난 정말 어쩌라고, 어쩌라고, 난 정말 어쩌라고, 어쩌라고 아니야 아니, 가시면 정말 안 된다 별들이 그선 모아 행복을 피로 그대여 가신다는 그 말만을 말하지 아냐 정말 아냐 아냐 정말 아냐 난 정말 어쩌라고 난 정말 어쩌라고 아니 야가시면 정말 안된다 별들이 있어 행복을 빌어주니그대가가신가니그 말만을 가 니가